맛있는 숙취해소를 찾는 사람들로 붙어 상쾌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로 붙어 오늘부터, 지금부터 상쾌한 부스터 상쾌한 그대로, 새로운 맛으로 더 맛있게 맛있게 마시자 상쾌한 부스터